제가 얼마 전에 게임을 하나 소개를 시켜줬어요 시엔이한테. 그래가지고 응? 이제 게임을 사줬는데 사실 오늘 할 생각은 어? 없어요 저는. 네? 그 게임을 오늘 할 생각은 없는데 시엔이가 지금 막그 게임에 미쳐버려가지고 지금. <웃음> <웃음> 어머. 시엔님 이거 소개시켜 주시겠어요? 어떤 게임이죠? 아 오늘의 게임. 예. Satisfactory. 오늘의 게임 세티스팩토리 게임같이하기 개같이 시간이고요 음. 일단 이과들의 게임이라고 하는데 진성 뼈이과들은 뭐 놓칠 수 없는 게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근데 뭐 재밌으면 뭐 얼마나 재밌겠어 이거 혹시 한글 있나요? 아, 네. 네 한글 있습니다 한글 있으면 좀 지리는데? 근데 시작할 때 인트로 영상 같은 게 있거든요? 거기는 한글 자막이 없어요 그거 빼고 다 있어요 아 오케이 이거 제가 열어야겠죠? 세션을? 네, 케빈님, 세션 유형을 이제 프렌즈 올리로 만들어주시면 어허, 됩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지형은 초원으로 할게요 처음 플레이 하니까 일단 맛배기를 저희가 봐야겠죠? 예, 네, 초원으로 하고 세션은 c 이 지린 게임 네? 오, 어서 오십시오, 체케빈님 이거 키가 왜 이렇게 많아? 저기, N, O, B, H, V, F, Q, 이거 뭐야? 나, 그거... 이따 다 설명이 나옵니다. 우와, 대박! 나 지금 우주예요, 이거? 네. 약간 서브노티카 생각나요, 지금 오 예. 안녕하세요. 튜토리얼이에요오오오아 뭔가 이렇게 탐험하고 광캐고 이런 거 마인크래프트랑, 마인크래프트랑 좀 비슷한 느낌 있나 보네. 아, 음, 막 약간 청소하듯이 막 빨아들이네요. 자동 와. 이 자동화가 사람 미치게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뭐 시이 말하는 정도로 막, 정도로 t e a 이게 Please 사람이. e l l w well, well, e 이거 지금 내가 아래로 가고 있는거예요 위로 가고 있는거예요어 대략적인 상황을 설명해드리자면 이미 발사를 해서 우주에 있던 상황이었구요 아 내가 착륙을 하고 있는거네 네 착륙 직전에 영상을 보고 대기권 진입하면서 불이 붙은겁니다 와우 야 근데 인트로 이 착륙하는 이 장면이 약간 감성을 자극하긴 한다 뭔가 그 이과생들의 어떤 그 갬성을 말이죠. 뭔가 두근두근하죠. 좋아, 치워주고 동시에 싹 내려주면서 철컵. 와우. 내리셨나요? 에 지금 내려갑니다. 음. 어 이게 뭐지? 이게 뭔가 탐사하는 그런 가 일단 그래픽이 사.. 아우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아줌마 예? 창륙점을 분해하라고요? 아 이거 분해해요? 분해... 어 어떻게 해야돼요? 분해 모드에 들어가려면 F키를 누르세요 아 이게 분해 모드야 분해 어이러 분해 땡이야? 어이 어, 토 d 이다 j e c t i v e Please familiarize yourself with the resource scanner to find iron. Note, the a 어, 어, c q u i s r e i n t h e 어, r 아, e 좀 보자 어 뭐야 점프를왜 이렇게 좋아 아 여기 중력이 좀 낮구나 아, 조작키를 대충 알려드릴게요 일단 음, 그리고 왼쪽에 튜토리얼을 따라가면 되는데 일단 V키를 길게 눌러보실래요? 음 철광석 네 그거 클릭하시면 돼요 지금은 철 밖에 안돼요 와우 와우 와우 와우 와우 와우 와우 와우 음 오, 설 진짜 많다, 처음에. 야, 대박. 야, 여기? 어, 대박이다. 아니야. 난 아직 뭐 재미를 그렇게 크게 느끼지는 않았어. 음. 그리고 동물들이 좀 공격을 할 거예요. 음. 웬만해는다 공격을 하거든요. 뭐야, 뭐야. 아, 어, oh, 저거 뭐야. 어, 네. Caution. Ensure the h u 저런 제거해 가세요, 여러분들. 예. 네. 인벤토리 열어 보시겠어요? 네. 보시면 거기에 제노 제퍼라는 도구가 있을 거예요. 네. 그걸 일단 손에 장착을 하세요. 이게 우리의 아 무기예요. BIO 프구나 전기 충격기. 네. 그리고 허브부터 건설을 해야 돼요. Q를 어머. 누르면 건설 모드로 들어가요. 더멀어지 멀어. 안 말하지 마라 돌았나 돌았나 태, 테이저 맞고 싶나 테이저 맞아라 안 말하지 마라 죽어요 죽어요 죽어요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그 처음에 타고 온거부서서 허브 재료를 얻었을 거예요 응 음, 부숨 그래서 Q를 눌러서 허브를 건설하면 돼요 어디보자 어디다 건설할까 평지가 좋은데 위치는 철 근처가 편해요 초반엔 어차피 옮길 수 있어요 나중에 됐다 정말 이 훈수충 이거 어떡할거야 알았다 이 훈수충 이거 어떡할래? 아주 그냥 지 아는거 한다고 흥분해가지고 신나가지고 설명하는거 봐 그냥 어? 그래도 해주니까 좋지 헤헤 <웃음> <웃음> 야 그러면 아까 철광석 있었던 고 옆에다 그냥 해? 여기 넓어서 여기 가운데 해도 될거 같은데? 오케이 저거도 철이네 야 건너편에 야 이게 다 철이야 <웃음> 철 진짜 많다 대박 좋다 근데 우리 어? 잠, 멧돼지가 나한테 어, 피했다 그거, 맞기 전에 때리면 데미지 캔슬돼요 촤 호그 시체, 오 이게 뭔가 타격감은 없네요 그냥 그런 게임은 아닌거야 그래서 허브는 언제 지어주시죠? 하하, <웃음> <웃음> 아, 미안 지을게 한국인 모리나. 아, 아 알았다 알았다. 오와 미쳤다. 홀로그램 어, 회전. 뭐가 오는데? 잠만 스크롤 다운은 어디 있어? 아, 필 돌리면 돼요. 그... 아 이거 잠만 깐 이거. 제제 뭐야? 잠만 깐제제좀 이상해 보이는데. 제좀 그럼. 그러... 취소 취소 취소, 취소. 건설, 취소. 취소. 어, 건설, 취소 <웃음> 건설 취소 건설 취소 건설 취소 건설 취소 건설 취소 최 어떻게 하지 쟤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어 몰라 때려보자 <웃음> 어 도망간다 굿굿굿굿굿굿굿굿오굿굿오굿굿굿허굿굿굿굿굿굿굿굿 r 굿굿굿굿굿 철주게 Complete 그거를 길게 누르면 땅땅땅 하면서 만들어져. 그러네. 내가 있는 철로 철주게다 만들게. 오케이. 작업대 한 번에 한 명밖에 못 써요. 그거 그것도 진짜 미쳤다니까 고증이 고증이라고 해봤자 너무 이상한 이질적인 분위기라 그렇긴 한데 쨌든 신났다 아주 신나 아, 아 알았어 미안해 진짜 지진나해 <웃음> 아 미안해 미안 만들었어 여기서 허브 업그레이드를 할 수가 있어요 음, 업그레이드 해야돼 그럼 이거 아 이렇게 하면 되네 어 장비 작업장 뭐야 이건 또 그건 보상이고 밑에 마일스톤 비용 이라고 있을거예요 어. 그게 필요한 재료고 아 마일스톤 아 선택을 하면 그 다음에 거기 재료를 넣으면 돼. 요 철봉을 만들어야 돼 지금 아 이렇게 허브 업그레이드 와우 짜잔 오오 요런 오, 느낌이구나 어 일단 진행이 빨라서 마음에 들긴 하네 이게 업그레이드 1에서 보면은 장비 작업장, 휴대용 채굴기, 그리고 인벤토리 슬롯이 조금 늘어났어요. 음. 그래서 휴대용 채굴기를 설치를 하면 저런 철 같은 걸 자동으로 캐 줘요. 아따 말 맞네. <웃음> 알려주는 거야 이거 알려주는 거. <웃음> 아, 알았어. 아나 아, 아, 옆에 거읽거 하고 있, 하고 있는데. 아나 진짜. 이십 개 철봉 이십 개. 허브 업그레이드. 음. 음, 음, 음, 음. 런 느낌이구만요. 어. 음. h u 휴대용 철 저만. 휴대용 굴기 그거를 하려면 장비 작업장을 먼저 만들어야 되거든요 음, 제가 재료는 구해, 그 만들어놨어요 저장고에 보시면 철판이랑 봉은 몇개 들어있을건데 다 가져가시고 Q 눌러서 장비 작업장 건설해 보실래요? 아 이거 여기서 잠깐만 이거 허브고 잠깐만 장비 작업장이 지금 뭐 이걸 어디 붙여야 되는 거야? 아 아니구나 아니요 위치 아무 데나 설치하면 돼요 밖에 정렬이 이게 정렬이 중요하거든요 저희는 컨트롤 키 누른 채로 하면은 벽에 딱 붙여서 설치할 수 있어요 옆 건물에 아 진작 얘기하지 부수면 돼 F키로 부수면 재료 그대로 들어와요 아어어 어, 붙는다 붙는다 응 음. 와우 뭐 어, 요런 느낌스 요런 느낌스 한 조금 진행한 다음으로 이제 붙여야 될것 같긴 한데 영상 자체는 장비 자, 휴대용 채굴기 아철좀더 캐보자 음 철광석 55개 모았어요 한국 인플레이 굿굿굿굿 그, 그, 그, 그, 그. 작업대 하나 더 만들까 나쁘지 않지 예좀 네, 빨리 빨리 돌리게 이 허브를 하나 더 만들어 버리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허브는 재료가 없어서 못 만들어요. 아, 오케이. 이거 약간 진짜 힐링 게임이구나. 이 땅땅거리는 소리와 어, 약간 공장 만들었을 때뭐 컨베이어 벨트 돌아가는 소리하며 막 그런 거일 거 아니야. 아, 느낌이 빡 오네. 한 번에 싹다 만들어. 아, 장비슬로 손. 음. 음, 요걸 가지고 이제 저런 철 같은 데다가 설치하는 거구만. <웃음> 아주 지 신나 가지고 <웃음> 달려와서 여기. 괜찮아. <웃음> <그렇지 않아>. 헤헤 <웃음> <해, 해>, 이러네. 잡 <웃음> 묻다. 아, 그럼 이렇게 하면 지가 막 캐고 있다 이 말이구나. 네, 이 자리에서 캐고 있어서 와서 가져가면 돼요. 두개더 있지롱. 어, 이게, 이게 뭔가. 왠지 모르게 왜 슬라임 랜처 그래픽 엄청나게 좋은 슬라임 랜처 느낌이 좀 나는 느낌인데 으하 뭔가? <웃음> <웃음> 뭔가 기계 랜처 약간 이런 느낌인데요? 에 진짜로? 얘들은 이렇게 굴리면 되고요예 이제 다음 허브 업그레이드에 보면은 새로운 게 등장을 그러네. 해요 그러네 자원 탐색기로 이제 다른 거 탐색하라 그러네 음 이제 구리를 찾아야 됩니다 그러네요 팅! 어 아 뭔가 잘되는 게임은 확실히 그게 있네 좀 뭔가랄까 사운드가 좋네 음. 송전선 뭐냐 이거 아 그거는 이제 전선 자, 이거 잠깐 이거 달아야돼 뭐야 이거 5 0 0 m 좀 가까운 거 하나 있었는데 아까 구리 탐색 다시 하면 다시 떠요. 일정시간 지나면 없어져서 47m 바로 앞에 아 저거구나 저게 구린가? 그냥? 떨어져도 되나? 오우 괜찮다 나 싫어요? 저꼈어요 네? 거기? 아이 미친 이게 왜 이게 왜 아니 나 아니 뭐야 아니 왜 거기 왜 껴.. 길 자리가 아닌데 여긴? 아이씨 아니, 아니 뭐야? 어떻게 된거야 이거 지금? 한영키 눌러보실래요? 그것도 아니고? 어 아닌데? 아파요! ESC 누르고 부활 눌러보실래요 왼쪽 밑에? 아니 진짜 죽었잖아? 오, 됐다. 오. 움직여줘요 이제. 오, 됐다, 됐다, 됐다. 오, 이런 게 있네. 뭐가 팍팍 거리는 소리. 야! 이거 <웃음> 어떻게 피했어? 이거 어떻게 피했어? 어, 뭐야? 어떤데? 어떤데 임마 점프하면서 그냥. 촤! 미리 만들어 가지고 온거 봐. 아, 뭐야 안 가져오셨어요? 아, 아, 아 추우시네. 아. 아, 이런 식으로 하시면 순벤 님, 제가 하게 두셔야죠, 순 님. 아, 오깨 오깨. 좀 편하라고 오. 미리 가져와 줬더니만. 오, 오, 오, 오, 오. 이거 뭐지? 오. 오, 오. 아, 아파요? 오. 여기 이빨이 있거든요. 음. 이거 초반 발전기 재료에요 보일때마다 캐주세요 이8 1 105개 굿. <웃음> 아주 그냥 코너링을 타면서 캐시네 무비? 시애이가 확실히 신이 나버렸네 그냥 저 너무 즐거워요 진짜 <웃음> 팩트 시애이는 지금 시험기간이다 아, 모르겠고, <웃음> 굳이 그런 얘기 왜 해요? <웃음> 아, 너무 신난 것 같아서 조금... 조금은 방해하고 싶었다 할까? 짜증나... <웃음> <웃음> 야, 철 94개씩 해놓은 거야? 대박. 최대 100개까지 차요. <웃음> 대박, 대박! 아니, 쟤또 왔네? 한다 생긴게 약간 얼굴이 비둘기처럼 생기지 않았어요? 비둘기 같은데? 이거 언제 다 만들고 앉아있지? 이거 자동화 해야될텐데 이런거를? 어허 후배님 아 <웃음> 예예 지금 여유를 즐겨 두십쇼 아, 아 여유라고요. 이게 지금 이건 여유입니다. 바빠 죽겠는데, 예. 바빠 죽겠다니요. 후배님, 예예예 <웃음> 아, 예, 예. 여긴 코리아가 아니에요. 아니, 근데 <웃음> 이거 한꺼번에 그냥 막 팍팍한 3개씩 만들어주는 뭐 이런 거 없는 거예요. 이거 후배님, 아, 아, 음, 그냥 만들게요. 스페이스바에 동전 껴놓고 싶은데, 사실 그건 좀말렵긴 <웃음> 해요. <웃음> 후반가면 소량으로 만들거 아니면 이거에서 만들일이 별로 없어서 괜찮아요 혹시 가진 철광석 다 바꾸는거 아니죠? 아니지 그때그때 쓸것만 해도 돼요? 네 전선 20개? 전선 20개는 들어가있어요 아 철봉이랑 철판 20개씩 업그레이드! 굿굿 업그레이드! 어떻게 됐냐? 아 점점 신뢰가 되네 뭔가 네 Congratulations! You have unlocked scanner feature limestone, new buildings 오, and r o c i s which can okay. be found in the build menu and craft bench respectively. 뭐야, Eighth objective: complete hub upgrade 4. u Note: use power poles to expand 음. the power network for optimal results. Mm -hmm. 석회석을 찾으면 콘크리트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공구리 공구리. <웃음> 케이블 만들어야 되네. 됐고 음... 봉 있어요, 혹시? 철봉 있지. 10개? 더 4개만 주세요. 상자 에 음... 크... 정말 알잘딱이다. 음. 석회 찾기 전에 잠깐 할게 있습니다. 이게 뭐죠? 재련기 이 거든요? 어, 이것도 붙여 만들어주시면 안되는건가요? 어차피 컨베이어 이야돼서 나중에 옮길거예요 괜찮습니다 <웃음> 붙여서 만들고 싶은데? 하 진짜 하아 진짜 다 붙였어요 와우 재련기는 전기를 공급해줘야 동작이 돼요 네 그래서 구리로 케이블을 만들어 와야 되거든요 음 오케이 음, 일단은 내가 구리도 찾고 아 맞다 근데 나 그거 석회석도 찾고 B 누르면 손전등 켜져요 오케이 케빈님은 석회석 찾아주세요 구리랑 철은 제가 가서 가져올게요 확인. 휴디용 채굴기는 한세 개씩은 제가 세네 개씩은 그냥 기본으로 들고 다니겠습니다, 여러분. 필요할 것 같네요. 뭔 소리야 이거. 와, 하늘 예쁜 거 보소. 음. 일단 선배님, 저 그러면 석회석 찾아오겠습니다. 에에에에 갔다 오면 발전기 돌리는 거랑 전선 연결하는 거 알려 줄게요. 아, 왜 이렇게 알려주는 것 자체가 왜 이렇게 기쁘게 막 그렇게 하는 것 같지? 약간 대학원생 키우는 교수 같은 느낌이랄까? 어, 아, 아, 학생, 아, 석회서 구해오게. 여기가 바로 석회. 아, 깜짝이야. 이렇게 날쌘 연구자는 처음 볼 거야 너희들. 아, 아, 아, 퍼. 아 아파요 <웃음> 이것도 뭔가 자원 같은데 쟤 뭐야 넌보니 너 루돌프처럼 생겼는데 뭐니? 너 뭐니? 아 그거 크리스마스 이벤트 몹입니다 아어 진짜 루돌프였네 <웃음> 파란색 파워 슬러그는 뭐야 일단 수집해 음. d 위인가 본데. 야 이거 편하네 아까 설치하고 싹갔다왔더니 벌써 40개라고? 엄청 편하네 진짜 야 이거 자원 캐는거에 스트레스가 없는게 좋다 네 자원이 부족하진 않아요 그냥 갔다오면 돼어 전혀 부족함이 없으니까 체골기도 맞는가 학생? 그 석회석으로 뭘 하면 될까요? 일단 작업대에서 콘크리트를 만들게 <웃음> 말투부터가 지금 이상해진 것 같은데 다시 그리고 뭐 구리 좀 남으면 전선이랑 케이블도 좀 만들어오고 아, 음, 음, 예. 철봉 좀 있나? 만들면 됩니다 인벤토리에 있는데 괜히 만들지 말고 어차피 나중에 자동으로 만들어줄텐데 아예 예, 예. 음 그래 그래 그래 아뭐 너무 과하게 만들지 말고 적당히만 만들면 돼 적당히 가자 가자 가자 이거 이거 다 넣을 수 있는데? 아! 아 아직 넣지 말고요 잠깐만 나 이거 잠시만 덜 만들었네 케이블만 좀더 만들어야지 업그레이드 하기 전에 할게좀 있어요 음흠. 아까 이쪽 있었는데? 어응 음, 이쪽으로 와보시면 아 이거 재련기 위치 옮겨야겠다 일단 여기 바이오매스 연소기가 있어요 음, 열어보실래요? 이 연료 투입이 있네 아까 그 이파리 넣으시면 돼요. 오른쪽이 관련 아이템들 넣으면 어, 지금은 80분. 선이 연결이 안 돼서 아무것도 아, 없거든요 80분 동안 돌아간다? 아니 분당 80개를 소모한다 <웃음> 그렇고, 이제 이게 발전기에요 예 그 상태로 재련기 그냥 거리 좀더서서 설치할게요 재련기를 여기다 설치를 합니다 응. 그리고 케이님 그 2번 눌러 보실래요 키보드 2번 송전선을 응, 응, 응, 응, 응. 여기 바이오매스 연소기에 한번 클릭 그리고 여기 재련기에 클릭하면 전선이 연결이 되면서 응. 얘를 작동시킬 수 있게 돼요 응, 응, 응, 응. 재련기에 원석 2 e 눌러서 들어간 다음에 원석 넣으면 되거든요 철주개 구리주개 선택해서 그러면 자동으로 해줘. <웃음> 네, 넣으면 자동으로 해줘요. 미친. 이런 식이고 큐 눌러서 어. 제작기 만들어 보실래요? 제작기. 어. 설치하실 때 보면 화살표가 있어요. 아, 이거를... 나오는 쪽이 있고 들어가는 쪽이 맞추면 있어. 맞추면 되네. 맞추는 방법은 컨트롤 눌러서 설치할 때 아. 여기 나오는 쪽에 초록색 선이 나오거든요. 아, 된다. 네 거리 좀더 꼽고 거기 맞출 수 있어요 보강된 철판 두 개가 없대 그러면 보강된 철판을 만들어야 돼요 오케이, 보강된 오케이, 철판은 오케이. 여기서 만들면 되거든요 어. 만들어져, 일단 만들어져. 이거부터 만들고 가죠 보강된 철판? 오케이. 보강된 철판은 이게 지금 나사 보강된 철판 두 2개 필요. 해요뭐 이정도면 뭐 만들 수 있지 음. 재련기가 아니라 제작기? 네 이거 컨베이어 좀 이어지게 거리 좀2서 설치하는게 나중에 편해져요 녹색 선 따라서 야! 요론 일자 아니어도 되긴 합니다만 개필든 근데 보면 은 발전기에서 선을 하나밖에 못빼요응 음. 2번에서 그래서 1번에 있는 전신주가 필요해요 <웃음> 어 설치해보시겠어요? 여기 가운데 나 지금 저거 하나가 없어 재료가 케이블 응 음. 만들면 됩니다 음, 구리 조금 더 필요한데? 아 된다 됐는가 학생? 아이 <웃음> 일단 어? 송전선을 여기 선을 끊고요 파괴모드 F모드로 왜나 전선 세개가없더아나전 케이블이 아니라 전선이었구나 저거 아씨 구리주개 없는데? 나 구리좀 줘봐 어, 청, 상자에 넣어드릴게요 모든 재료를 한 20개씩 갖고 다니고 싶다 됐다 이거 그 발전기랑 얘 사이? 위치는 상관없어요 이거 거리가 생각보다 길어서 해봤어. 그리고 원래 있던 선을 부숩시다 f 로 원래 있던 선을 부숴? 그, 그 다음에 발전기에서 송전선으로 어, 그 전신주로 선 연결 아 그런식으로? 예 네. 그 전신주에는 전선을 4개까지 연결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거는 제작기. 제작기는 조합을 자동으로 해줘요. 뭐 철판이라든지 철봉 만들기 때 편해. 아 여기서부터 이제 자동화의 영역으로 넘어가는 거네. 네, 자동화 0.1을 시작. 아어때요 흥분되지 않습니까? <웃음> 어? 근데 그러면은 요건 하나 더 있어야겠는데 구리용으로? 그러요. 음, 갖고 뭐 가면서 하면 되기도 하고요. 아니면 구리용을 또... 만들어도 되고요. 그렇지. 난또 스타일 이 그렇지 않지 근데. 근데. 어차피 또 나중에 어차피 구리용 만들게 될 거라 지금 미리 만들어도 상관없습니다. 제 스타일이 또 한국식이잖아요. 아주 마음에 드는 학생이구만. <웃음> 미리미리 다 일대일로 맞춤 설계해야 되거든요. 어, 철에 하나, 학생! 구리에 하나. 네. 뛰지 말게. 연구실에 있어. 재료는 내가 갖다 줄게. 아 제발. 아 싫어.. 싫어 내가 갔다올래요 학생 내가 다 조달해 줄게 학생은 연구실에서 필요한 것만 말하게 내가 죄다 갖다 줄테니 어디 가는가? 아니지 아, 내가 한다고요! <웃음> 저런게 1대1로 만들어야지 이제 내가 뚱땅거릴 일이 사라진다는 얘기지 와.. 여기서 지금 뭐 만들고 있는 거야 그러면? 철판 계속 만들고 있어요 분당 20개? <웃음> 어... 오 그럼 재련기 하나 더 붙일게요 옆에 어네 그러면 요거를 송전선에서 바로 연결해도 되나? 어 되네 가로질러서 대신 얘는 지금 선 개수가 꽉 차서 나중에 더 늘릴거면 저 전봇대를 하나 더 만들면 돼요 음 그럼 여기다 이렇게 딱 정렬해서 미리 하나 만들어야지 발전기에는 선을 하나밖에 못 꽂아서 아 그러면 전신주로 하나 빼고 가야되네 네 여기서 하나를 빼고 저쪽으로 이어줘야 돼요 그러면 잠깐만 F 눌러서 뒤로 연결된 거 이거를 잠깐 뗐다가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로 하나 가주고 이렇게 해주고 그어 이게 약간 X자가 된게 조금 애반데 어, 어쩔 어수 없어 그 다음에 요게 지금 제작기인 거지, 제작기 인거지 <웃음> 제작기 어 요거 흥미진진하고 만기래 음음음 음, 음. 음, 일단 지금 음, 음. 3단계까지 할수 있는 건다했고요음음 음, 음. 이제 허브 업그레이드 하면 됩니다 이걸 하나 더 만드네 <웃음> 이거 약간 어긋나도 된다고? 네그 옆으로 꺾여도 되고 어긋나도 되고 각도 상관없어요 컨베이어 이을때 너무 막 경사가 가파르거나 급격하게 꺾이지만 않으면 제작기도 다 따로지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만들어야 되는 게몇 개인데 전선다해 놓고 빨리빨리 어, 빨리빨리 빨리 철판을 만들란 말이야. <웃음> <웃음> 놀지 마이 기계 들아 아, 이제 시작입니다. 테빈 님. 예. 철판 다 꺼내 보세요. 철판을 다 꺼내라고요? 네몇개 없는데? 어? 인벤토리에 몇개 있어요? 인벤토리 14개 아 됐어 그러면 지금 3번 눌러보실래요? 음. 아 뭐가 생겼네 또이어 시작입니다 음, 음, 음. 이쪽으로 오셔서 여기서 나오는 철을 철판 만드는 대로 이으면 어허 가요 <웃음> 구리도 연결해 주세요. 제 철판이 없습니다. 야. 이야. 이건 미쳐 버렸구나요? 이거 오우! 아주 게임이 혁명적이고만 그래. 그리고 4번에 보시면 컨베이어 기둥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이 이. 이거는 이제 위아래로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할때 높이 조절도 가능하고 뭐 그렇습니다. 예. 요거 이 요거 이 물건이야. 어... 야야야야 이이이 이, 이? 이거 분명히 지금 생겨먹은 게 분명히 뭔가 상자 같은 걸 여기다 놔가지고 이 철과 구리부터가 뭔가 공급이 자동으로 되게끔 이을 수가 있을 것 같게 생겨먹었는데 이거 지금 케빈님 어? 상자라뇨 채굴기에서 바로 뽑아오면 되는 걸 채굴기? 아직 안 열렸어요 아아 어... 만길래 어... 이..이..이..이..구나야! 이, 음... 이 꼬만 길래 상상하는 모든게 가능하디! 고르디! 어... 고르디 고르디 어... 동무가 뭘 상상하든 그 이상을 보여줄기야! 으히히! 으 아이씨 붙였네 이번 단계는 할거 없어서 그냥 빠르게 빠르게 업그레이드 하면 돼요 저거 철 제작기 철판 말고 철봉으로 바꿔놨거든요 그렇다면 제작기를 하나 더만들어야 돼. 미친갓나아이네 <웃음> 아, 이게 하나 더 만드는게 의미가 없는게 아직 나오는 철을 분리를 못해요 컨베이어에서 아 그렇구나 그래서 하나로 돌려쓰는게 아직은 나요 거기서 중요한 단어는 바로 아직이디 아직 나중엔 된다는거이디 아직? 만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 이 말이야 고러디고러디 음. 역시 배운은나는다르고만 기래 <웃음> 기다릴 수가 엄서. 날래날래 철봉 너라. 야야야. 아, 철봉 야. 제작에 들어가갔어. 이. 아 근데 뭔가 진짜 심장 뛰어요. 이렇게 하나하나 자동화 될 때마다. 거거이 <웃음> 약간 변태스럽디. 오. 아, 왔다. 와버렸다. 뭔데 뭔데. 아. 컨베이어벨트 일단 하나있고 저장 컨테이너 바이오매스 연속 추가 바이오매스 연속기 아 와버렸네 이렇게. 발전기 두개 그리고 채굴기 채굴기 무슨 채굴기인데? 광물 채굴기 아까 일로 와보실래요? 여기 보면은 이런 이. 광맥들이 있잖아요 이, 이, 이, 이. 여기에 채굴기를 설치할 수가 있어 위치 딱 맞춰서 설치가 돼요 에.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컨베이어 통로가 있어요 그걸 여기다 갖다 박는구나 바로 철광석을 여기다 갖다 박으면 돼 그래서 지금 구리재련기를 옮겨야 돼요 그러네 아... 얘도 옮겨야 되는 거 아니야? 요거 제작? 그 채굴기 설치하는데 휴대용 채굴기가 들어가고 제작기도 옮겨야 되고 뭐 그래요 지금 아 그렇구나 요 생각을 못했네 음. 근데 어차피 옮기는 건 부수면 이게 부쉈을때 손실나는 재료가 없어서 이게 근데 부담이 있어, 부담이. 게임 리뷰를 보니까 그런 리뷰가 있더라구요 하다보면은 다 부수게 된대 그래서 다시 만들게 된대 딱그런 상황이네 지금 뭔가 저것들 다 요쪽으로 빼고 싶은 마음이 <웃음> 이거 봐 이래서 다 부순다니까 지금 일단 철 채굴기부터 하나 설치를 할게요 해봅시다 재료는 다 만들어 놨구요 휴대용 채굴기를 회수하고 이렇게 야이~~ 이렇게 야이 갔나? 아 그러면.. 어... 오케이 야이~~ 이 생긴 거 보지 아 아주 크고 우람하고만 기래 아음 고로디 드릴리 드릴이 드리이 드릴... 생긴 게 좀.. 아야씨 <웃음> 어허 <웃음> 아니 먼저 했지 않네? 어허 이거 근데 뭐 업그레이드 하는거네? 이거 어떻게 하는거네? 아 채굴기를 열어서 채굴기를 회수시키고요 아아아 아, 아, 아. 저거 저 설치하는데 휴대용 채굴기가 한개 들어가요 재료에 아 채굴기 근데 철두개야게요 근데 구리 저기 있잖아 구리 근데 그래서 방법이 두개예요 저쪽에 그냥 음. 구리 재련기랑 제작기를 다 만들고 음 이러는 방법이 있고 저기부터 컨베이어를 이어와서 우와 여기까지? 여기 공장필드를 만드는거야 잠깐만 그러면은 내가 구리 한번 다시 찾아볼게 진짜 구리로드 한번 개척해볼까요? 아니면 Q 눌러서 물류보시면 아 조직화 보시면 저장 컨테이너라는게 있거든요? 음. 이게 컨베이어로 이을 수 있는 상자예요 중간에 그러니까 그거, 그걸 설치해보려도돼 어, 사실 그거 아까 얘기한거고 음 나는 이거 그게 있는지 몰랐으니까 채굴기가 하지만 그래서 상자에서 자동으로 공급해주는 거 있냐 100개 채우는 거 귀찮으니까 근데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제작기를 제작기를 약간 요 각도로 이렇게 어, 하면 나중에 여기 나오는 거랑 여기 나오는 것도 나중에 무조건 뭐가 될 거란 말이야 응, 나중에 뭐가 무조건 될 거야 응, 뭐가 이어질 거야 그럼 요 방향으로 저 간격 고대로 뭔가 십자 모양으로 음. 그다음에 여기세요. 잠깐만. 그 채굴기를 저기다 네. 연결해 가지고 컨베이어를었다 이어버려야 돼? 네. 오케이. 일단 전기는 이어 놨어요. 음. 이거 혹시 음. 저기 할수 있어요? 가까운 쪽 말고 먼 쪽으로. 먼 쪽으로. 예, 예, 예. 치워 줘야 되는데 그럼. 먼쪽으로 해서 방향을 저기 언덕 있잖아요 나무 있는데 아까 캐빈님 낀데 음. 저쪽으로 해주세요 아 그럼 위로 올리는 컨베이어랑 막 이렇게 해서 가게? 네 어허? 그럼 이렇게 여, 하면 되지? 이게 컨베이어 기둥이에요 4번이 음. 이거 설치할 때 처음에 한번 클릭하고 올리면 높이가 올라가요 이렇게 어 돌아간다 와우, 와우, 미쳤구요. 우와우, 우와우, 우와 우와와우 미친 보이십니까? 어, 잠깐만, 저거 지금 작동되면, 어, 잠깐만, 이거 어떻게 되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지? 떨어지나 그냥 앞으로? 아니, 막 몰리던데. 아, 이렇게 멈추는구나.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앞에서 막 쌓여있던데. 음, 오케이, 오케이, 확인. 어, 어, 어, 저렇게 막 쌓여있더라고. 그러면 다시 이 전선 쪽으로 올려버리면 <웃음> 너무 가파르네. <웃음> 여기는 너무 가파른데 진짜로? 좀 돌아와야 될것 같은데? 그쵸 아무래도 어 여기 완만한 곳으로? 좁.. 좁아서 그런가보다 어 여기 되겠다 이런 쪽 어어어 왜왜 요것도 안돼? 제가 재료가 없어서요 아 어? 그러고 보니까 저기에 네. 지금 캐논 석회 안 갖고 왔다 지금 100개씩 막 차있겠다 그럼 더쪽 채굴리 작업을 제가 하고 있을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석회 딱 가지고 해서 3방향으로 딱 이렇게 구성하면은 멋있을 것 같은데 콘크리트 만드는 기계 라인도 만들어야지 어, 오늘 거기까지는 해야지 솔직히 그럼 여러분 예, 구리 제작기, 철 제작기, 석회 제작기 이렇게 세가지는 딱 해놓고 가야죠 예의지 그게 게임에 대한 그거 안하면 안되지 이거 음. 음. 철판 130개 이거요져가지 아! 철판있어요 오케 이오케이세요판이세요판이세요설이세요이세요 설판이세요? 이세이세요케이블이세이세이세이이이 다 재료 있지 있지. 다 있지? 다 있지? 아 저기서부터? 네. 어. 오. <웃음> 그쪽으로 가는구나. 예스. <Yes. 웃음> 아 요거 아, 요거 좋네요. 예. <웃음> 하 <웃음> <웃음> 여기서 이제 모든 제작품들이 다 어, 뭉친다랄까? 음음음. 음. 음음음. 음, 음, 음. 음, 설치 빵 설치 빵 설치 빵. 아! 아. 아. <웃음> 아, 아! 아! 아! 아! 이상한 사 상자입니다. 혹시 아닙니다. 오늘 뗏티스팩토리 노딱 먹이는 컨텐츠인가요아 아니. 아요 정도 한요요요 이 정도에서 끊어봐. 이 정도에서. 음. 오, 높이고 아! 와우. 아! 아! 아! 아! I love it. 어어어 아! 아! 아, 아, 아. 자연스럽게 근데 저쪽 컨베이어벨트도 이제 연결할거지? 다 한다음에 네할거예요 그러면은 재료를 또준비 해놔야겠구만 이게 왜 끊겼지? 아~~ 있어요. 설마 이파리? 하하 요게 아 발전기가 안들어가고 있었구만 아하, 아하. 와이 그랜드 석회라인 미쳤다 그랜드 석회, 미쳤다. <웃음> 그랜드 석회. <웃음> 발전기에 이파리만 넣을 수 있는건 아니고요 캐다보면 나무나 꽃잎 이런것도 있거든요? 응 개들을 넣어도 돼요 나무같은게 조금 더 오래가겠네 네 이파리는 분당 80개 나무는 분당 12개 500개. 그리고 우리 아까 몬스터 아... 나왔잖아요 응. 개들 시체는 분당 4개 아 우와 케빈님 석회 석회 미친 온다 하 <웃음> <웃음> 얘들 들어가는걸 봐야겠어 <웃음> 야 여기 근데 이렇게 각을 만들어둔게 너무 잘한것같아 요렇게 이렇게 세개가 딱 모이는 스팟을 만들어 놓은거 그리고 구리는 이쪽이 길이 넓기 때문에 나중에 컨베이어를 양쪽으로 갈라쳐서 한 라인 더 만들면 돼뭐 다른거 만들어야되면 철도 마찬가지고 음. 철은 저 옆에 하나가 그냥 빈게 있기 때문에 그냥 요걸로 다시 만들면 돼 응 음. 어어 간다 하, 하아... 작업이 시작되어버 하. 하아... <웃음>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웃음> 하, <웃음> 와 대박이다 이어져 버렸다 자 보면은, 벌써 여기 흘러오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아까부터 오고 있었거든요 이 친구들은 하, 아이씨 뭔 소리야 하... 하... 구리가 와요 하... <웃음> <웃음> 이어폰 필수야 이 게임! 아 발전기 이런 발전기 왜 설마 발전기 용량? 다 됐어 다 썼어 연료 아 연료를 아니... 다 썼어 아 그리고 왼쪽 거 고장났어 대박 뭐야 이거 왜 고장이 왜나 열어봐요. 아, 퓨즈 초기화 당겨서, 어호 허어! 안 됐는데? 어, 그래? 초기화! 됐다! 자. 초기화. 됐다, 됐다, 됐다, 됐다. 돌아가, 돌아가. 아니, 아, 아니, 아니야. 아니, 아니, 자꾸 꺼져. 설마 그건가? 진짜로? 너무 많이 쓴것 같은데, 한 개로? 하하! 괜찮아. 복구 가능해요. 일단 이거를 끊어. 요렇게. 야! 어, 이것도 안 돼? 왜왜 왜? 왜, 왜. 아, 이번엔는생각다 예. 많이 쓴다. 이번 아 얘네. 그러면 이거 석회를 잠깐 멈추자. 석회를 멈추자. 일단 우리는 구성을 해놓은 멈추고. 거니까 얘를 업그레이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석회 쪽으로 다시 이어지면 되는 것이지. 고럼고럼고럼 고럼, 고럼. 너무 흥분했나? 여러분 왠지 병 걸릴 것 같으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마할게요.